습니다 함께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되도록이면 이렇게 쉽고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음, 뭐 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뭐 깨달음이 깊진 깊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견성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쉽게.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되도록이면 이렇게 비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결국은 그 마음, 마음의 자유,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지금 우리가 견성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마음의 자유라는 목적을 깜빡하는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다른 길로 빠지지 않으려면 아,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는 마음의 자유가 목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놓지 않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제목 제가 이제 재밌는 비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얼음입니다. 얼음. 얼음 덩어리입니다. 그런데, 음, 얼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, <웃음> 이렇게, 감옥에 갇힌 얼음이에요. 감옥에. 이제, 제가 감옥을 좀 그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창살에 갇힌 얼음입니다. 이렇게, 이제 지붕을 씌우고, 창살을좀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제 또 있겠죠. 이렇게, 예. 이렇게. 이제 바닥에도 있겠죠. 너무 좀더 세게 강하게 그려야 되는데, 아무튼 그렸다고 치고 이 쇠창살에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이 얼음이... 이 얼음은 나오고 싶은데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얼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이 얼음은 과연 이 창살을 어떻게 뚫고 나올 것이냐 탈옥을 할 것이냐 <웃음> 창살을 나와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비유를 그렇게 한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이제 눈치 채셨겠죠. 이게 이제 얼음이 아니라 <웃음> 이제 마음이죠. 마음, 마음, 우리들의 마음, 마음이 무언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답답하고 이제 괴롭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,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어쩔 줄 모르고, 그러니까 마치 어떨 때 보면. 이, 우리들의 마음이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는 듯한 그런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? 사실 그런 괴로움이 없다면 이 마음 공부나 어떤 깨달음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꼭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우리 삶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. 이 답답함이나 괴로움이나. 어...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쉬운 거죠. 이 얼음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실은 갇혀 있지 않다고도 볼수 있어요. 왜냐? 온도가, 온도가, 온도가 올라가면 지고요. 온도가 올라가면 0도씨 밑으로 내려가면 그 얼지만 올라가면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창살이나 감옥에서 이 얼음이 빠져나오는 것은 온도만 조금 올라간다면 가만히 있으면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마음이라고 본다면 우리 마음은 갇혀있기도 하지만 갇혀있지 않다.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미움이나 증오 뭐 사랑 여러가지 이 마음들이 얼음처럼 이렇게 딱 굳어져 있을 때 갇혀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이 참 실체가 공한 것이구나 내마음의 실체라는 것이 이 녹으면 없어지는 이 얼음과 같이 공한 것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자유를 얻죠 그러니까 이 실체가 공한 것이다.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때는 얼음같이 이렇게 단단하지만 그 실체를 알고 나면 허공과 같아서 이런 감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.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작은 깨달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모르면 이 감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보면 조롱이라고 있죠 그 새들이 들어가서 있는 이렇게 생긴 그 쇠창살로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있다 근데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은 내 마음이 가는 곳마다 감옥이기 때문에 이 감옥을 갖고 다니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휴대용 감옥 휴대용 감옥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감옥은 한번 나오면 그만이지만 내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면 어때요? 내 마음이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답답한 거예요 괴롭고 아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래서 수많은 그. 성현님들과 수도자들이 이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마음을 알고 마음을 힘을 기르는 이런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유가 이런 것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착각이기도 하다. 우리의 원래 본성은 참마음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갇혀있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쪽에 깨달음을 얻으면 이것이 견성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그 짧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